쉬는 시간에 봐봐요. 어, 이제 명의신탁만 하나 하고 갈 거거든요. 명의신탁은 세 개만 하면 돼요. 에? 아니 네개 아니 유효인거, 이자간, 삼자간 위임명의신탁 네 개를 해야 되니까. 자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가 가담법 밑에 사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은 여기에요 238페이지에 이 사례 지문이 어 1번부터 12번까지 있잖아요. 결론은 거기를 가기 위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를. 그럼 여기 보면 어 갑은 을, 아니, 을은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다. 그 이후에 병이 그부동산에 저당을 잡은 거예요. 보이신가요? 그러면...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빨리 가고 싶잖아요 집에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을이 누가 우리 주인공 어, 가등기가 있고 누가 있어 병에 저당권 있어요 우리 주인공 누구야 어, 얘죠 얘가 아니라 후순이자 이해돼요 자 이걸 아까 우리가 배운 걸 써먹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을은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담보의 실행 통지를 구두로도 할수 있다 없다. 있어 서명, 구두, 명시, 묵시, 분류식이니까 보이죠? 두 번째 청산금이 없대 청산금을 계산하니까 없다는 거야 통지해야돼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실행통지 상대방은 누구한테? 채무자 이외의 물상 보증인 삼취득자도 포함된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안 되는 거예 이게 세 번째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을은 그 뜻을 가볍게 통지하고 이게 이기 중에 청산금이 없어도 청산기간 2개월은 줘야 된다고 2개월을 줘야 본등기를 가져와서 등기를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청산금이 없다고 해서 2개월에 그 청산기간을 안 준다 그러면 안 된다고 줘야 된다고 자을 가등기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에 대해서는 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객관적 평가, 시장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어, 눈에 보여, 이게요. 아까 듣고 보면 배운다고. 네 번째 하는데 안 보이면, 진짜, 씨. <웃음> 칠판에 한 번, 박스 한 번, 내용 네 번째잖아요. 근데 가든기가 어려워요. 이게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미치고 팔짝대요.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가든기를. 근데 꼭한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총 다섯 문제를 가져가는 거야. 오늘 하는 것이 40문제 중에서. 적은 양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오니까 5번, 6번. 갑이 누구야, 갑이? 채무자 갑은, 자,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다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채무 전액을 지급하고 가등기 말소를 구할뿐만 아니라 을에게 정가 정당한 평가된 청산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채무자 등은 채무자 등은 뭐예요? 다툴 수 있다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다툴 수 있다. 7번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아까 그 부동산 3억. 그다음권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게 되죠? 이때 공제할 채권액이 병이 있죠. 후순이자. 후순이자. 너안 넣어? 안 넣는다고.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에 선순위가 있으면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겠지, 이제. 8번. 의뢰 가등기보다, 어, 나왔네. 먼저 종료된 가압류 등기가 있었네. 먼저, 먼저 선등기가. 그럼 이 가압류 채권이 있죠. 먼저 된 거잖아. 그럼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공제할 채권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후순위니까 포함 안 되고 여기는 선순위가 포함되는 거라고. 알아듣죠? 지금 위아래. 9번. 병이, 아니 의리, 병에게 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야, 얘한테 통제 안 했네. 후순위자에게. 그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상관없습니다. 아까 얘한테 통제하지 않아도 어, 할수 있어요. 얘한테 통지해야 돼안 해야 돼 이게 통지 안 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얘한테 통지 안 하면 또 헷갈린다 얘한테 통지 안 했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통지해야 소유권 취득해 근데 후순위자게 통지 안 했어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알아들어요? 근데 그럼 얘는 만약에 얘한테 통지 했잖아, 얘는 통지 안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놀러 가본다. 해외여행에. 얘가 청산금 지급된다. 얘는 뭐예요? 피사의 사탑을 보고 있다. 청산금 뒤늦게 가서 받을 용은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통지했는데 얘한테 통지안 했잖아요. 그 바람에 얘가 돈을 못 받았잖아. 그 돈을 얘가 책임져 채권자가. 알아들어요? 어, 그래서 청산금 범인에서 얘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통지를안할 수가 없긴 해요. 하긴 하긴 합니다. 근데 안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한다. 이해 되죠? 네.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9번 아까 이건 했고. 자, 10번 봐 봐요. <웃음> 자, 을이 가등기권자 을이 병에게 통제하지 않고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해 버렸네. 그럼 을은 병에게 청산금 지급으로서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청산금 얘한테 줬지. 근데 얘한테 통제 안 했잖아. 그럼 얘가 받으러 못 갔지. 뒤늦게 가서 보니까 돈 없지. 그럼 얘는 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아까 그녀에게 이거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을이 청산금액 내에서 요 병에 병에 채권을 책임져야 돼 안져야 돼. 예, 져야 된다고. 그럼 을은 결국 생돈 나간다고 다시. 그래 청산금 줬는데. 병이 못 받았잖아. 내가 통제안 하는 바람에, 그럼 병은 뭐라고 하겠어, 을한테. 너는 왜 내한테 통제안 했냐. 네가 책임져라. 그럴 거 아니야 이거지. 책임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워요. 나중에 한번 더 봐야 될 건데, 을의 가등기 후에요.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들어온 거야. 정의 가등기 있었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들어온 거야. 대항력 이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 이때 임차인. 대항력 있대잖아. 얘가 소유권 가져왔지. 소유권. 가등기권자가. 그럼 얘는 대항력 있잖아. 그럼 얘는 내, 얘가 는얘얘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새로운 소유자에게 난 살겠다고 주장하지. 알아들어요? 그럼 얘가 지금 대항력 있어. 그럼 얘가 집을 가져오지. 그럼 얘집못 들어가지. 얘 때문에. 임차인 때문에. 그래서 얘가 청산금 줄금액 있잖아. 그 청산 금액에서 요 임차인 보증금 있잖아요. 그 보증금을 공제. 청산금이 5천인데 보증금이 2천이다. 그럼 5천 중에서 2천을 얘를 줘가지고 빼내버린다고. 대항력 있는 임차를 빼내고 청산금 3천만을 주는 거야. 그럼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가등기 후에. 그 부동산의 대항력 임차권을 취득한 청은 을이 부동산의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서 동시 항변권을 주장해 버린다고 나못 나간다 보증금 줄 때까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채권자는 청산금 5천 중 보증금을 임차에게 미리 주는 거야 그래 2천만을 줘버리고 빼내버리고 아까 그 청산금이 5천이었잖아요 3천만 주면 되는 거라고 채권자에게.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요건 좀 약간 어려운데 나중에 보자고. 지금 다 먹지 말고 아껴 먹자고. 자, 청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갑이 갑이 갑이 채무자죠. 을로부터 청산금 변제받기 전까지 갑은 을에게 청산금을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변제 말소가. 그게 뭐야? 어, 그게 선이 예, 10년이야. 이건 변제 말소가 안 된다고. 그 옆에다가. 선이 10년, 선이 10년. 선이 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변제기록도 10년이 경과된 경우는 안 된다고. 담보가등기 아까 주택 임대차 했잖아요. 그죠? 지금 다 잊어먹었을 거야. 그럼 상가금을 했잖아요. 그럼 담보가등기 했잖아요. 잊어먹어도 괜찮다고. 알겠죠? 근데, 읽으면, 읽으면, 아,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게 생각나면 된다고, 지금. 지금 1, 2월이잖아요, 지금. 한번 돌아가는 거니까. 3, 4월에 한번더할 거야, 이게. 자, 됐죠? 이제, 이제 명의 신탁한 번. 어, 이걸 부실법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 박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거기 이자가 명의 신탁 보인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보이죠.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이란 말 보인가요? 총명의신탁이 요세 종류를 가지고 시험을 내는데요. 시험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하고 계약명의신탁있죠요두 개를 가지고 가장 잘내요두 개를 자 넘겨볼게요. 사례가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까지 보이나요? 어 요게 땡이야. 이네 개를 외우시면 되거든요. 이 사례 문제를. 자, 잠깐 여기 와봐요, 이제. 어, 명의 신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부동산 실 권리, 실,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예전에 금융 실명제라는 걸 아시죠? 금융 실명제를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걸 여름에 했어요, 여름에. 여름에, 지금도 아니죠, 뭐, 그게. 금융 실명제를 공포할 때, 나 신림동에 있었거든요 고무신 입고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래서 상원서점에 붙었더라고 쳐다보고 있었어 이게 뭔가 하고 그때 붙어있는 내용이었는데 한몇달 지났을까 부동산실명제가 또 발표가 된 거야 부동산실명제가 그그 예를 들면 블랙경제를 잡겠다는 거잖아 지하경제를 그 당시에 그때 안 잡았어야 되거든 그게 참 실패의 원인이었어 우리 그 IMF가 오게 된큰 원인 중에 하나 있었는데 자, 요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 집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어, 어 예를 들면, 얼마일까? 여기 에 5억이라고 할까? 그냥 5억. 그죠? 그럼 얘가 또 5억이야. 예를 들면, 부동산 두 개, 두 개인데, 그럼 공시지가가 10억이잖아요. 그럼 뭐가 부과돼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 종부세가. 그죠? 지금, 다주택자는 6억 이상이잖아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일 때는 9억 이상이고 공시지가가 자 <웃음> 우리 가끔 대화가 단절될 때가 있긴 한데 자 자우지간 그럼 이 친구는 누구한테 의리라는 사람한테 친한 친구든 누구 아는 사람한테 요 부동산 하나를 요렇게 명의를 갖다 놓는 거야. 이걸 명의신탁이라 명의를 부탁한다. 그죠?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근데, 을한테 명의신탁을 약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갖다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이신가요? 이걸 명의신탁, 명의신탁 그래요. 그럼 명의신탁은 과연 103조 위반인가요? 사회질서를 물란하게 하는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다, 그랬죠? 왜? 나도 하니까. 나부터 해. 판사도 해. 거의 대부분이, 어, <웃음> 아니 뒤져보세요. 지금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지금 정치권들, 그죠뭐 정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재명 씨뭐 이렇게 하고 많잖아요. 네. 참 난리야 지금 그저 이게 납니다. 정치하기는 근무이고 이거 내가 권력 관심도 없어요. 지금은 이게 점점 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국가 나만 잘 살면 돼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예전엔 젊었을 때는 하내 나라 내 국가 내 나라 그는데 지금 점점 이상하게 쓰읍, 안 되더라고요. 자 음, 명의 신탁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 종부세가 부가안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 와 있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물어볼게. 자 1번 자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은 자 유효일까 무효일까요? 어? 어 무효야 이거 이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거야. 어 103조가 아니야.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유효인 경우가 있어. 이제 유효인 건 나중에 이야기할게, 지금.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니까. 자,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이거 무효입니다, 지금. 요 조세포탈이야. 네, 조세포탈 목적이었으니까 무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야? 진정 소유자가. 진정 소유자가 갑이란 말이에요. 그럼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주세요 하고 자 말소 청구하거나 어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있죠. 왜 그러냐면 얘는 103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명의신탁이 103조에 해당이 됐다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서 쌍방이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103조 해당이 되는 것은. 근데 이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섰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신가요? 자, 세 번째는 요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팔아먹었네 병한테. 요게. 매매가 돼서 팔았어.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명의신탁을 받은 무효등기란 걸 알고 살 수도 있고, 모르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명의신탁 무효등기, 요거 제3자, 제3자 여기서는 병이죠. 병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선악을 불문하고. 이해 되나요? 왜 소유권을 취득할까? 이 사람에게. 그건 뭐냐면 얘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명의신탁 하지 마. 어, 명의신탁 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람을 우리가 이걸 신탁자라 하거든요.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예, 수탁자. 자, 화장실 갈때 수업 끝나고 화장실 갈때 바깥에 친구한테 가방 좀 들고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바, 바깥, 깥에서화장을 바깥에서 가방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지금 싸고 있는 사람 있겠죠? 그럼 바깥에 가방 들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 뭔 수탁자요? 아, 미안해. 수탁자요. 미안해. 내가 돌았나봐. 어, 수탁자. 어, 수탁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안에 들어가서 지금 싸고 있는 사람은? 신탁자요. 그죠?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 타주점이지. 자, 얘가 신탁자, 수탁자 팔아먹었잖아요. 얘가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해본다. 선악 불문. 왜 그럴까? 우리가 비통착사강 있잖아요. 비즈니 통정차고 사기 강박은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선의자에게만. 근데 여기는 선악을 불문해요. 그건 뭐냐면, 요 신탁자에게 경고하는 거야. 너 혹시 부동산 맡겼다가 그걸 제 3자에 팔으면 얘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해 버릴 테니까 너 함부로 맡기지 마못 돌아와 그걸 경고하는 거야 지금 아주 강력해요 이게 명의신탁이 자 여기 이해됐죠? 단요 3자가 이 멘트가 나와 뭐요? 적극적 가담했다 그럼 적극적 가담은 의리 수탁자란걸 알면서 꼬시는 거야 야, 내한테 팔아불어 팔아불어 팔아불어 적극가담 그러죠? 이거 몇조 위반이야? 네, 103조 위반이 되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럼 채권자 얘 말고 채권자 쌍방은 반환청구가 안 되지만 채권자 가이 가져와 버린다고 이걸 반환청구해가지고 채권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중매매 적극가담 3자 채권자 가져올 수 있잖아 일매수자가 어, 괜찮아 괜찮아 몰라도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해 돼요? 이게 이자가 명의 신탁이 무효인 거야. 그럼 유효인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어, 있어. 참.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둘 간의 관계가 그냥 해볼게요. 부부 관계야. 부부. 아니면 종중 땅. 교회 땅. 근데 이 사람은 탈세 목적은 없어. 명의신탁은 적용되지만 이 사람 탈세 목적이 없다고 자 신랑이 그냥 쑥된 말로 신랑이 젊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와이프하고 결혼했다고 그렇죠? 근데 와이프가 뭐야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갔더니 신랑일 끝나고 와이프가 나이트가운을 입고 야시시하게 술 한잔 따르면서 그렇죠? 막걸리에다가 사이다 타면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 저는 술을 안 먹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막걸리병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사이다를 타가지고 같이 저어서 마시더라고요참 먹, 맛있게 보이대, 그거. 한번 먹어봐요, 오늘 가서. 피곤하니까. 그래서 술 한잔 먹였더니, 여기 코맹맹 소리로 엿보 하면서, 그, 당신 부동산 있지? 내한테 명이 돌리면 안 돼? 그런 거야. 술김에, 어, 그래! 하고 인감증 줘버린 거지. 그래서 요렇게온 거야, 집에. 자, 등기가 이해 되죠? 종중 땅을 종중 땅을 5촌 당수 앞으로 등기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탈세 목적이 있으면 안 돼. 어, 탈세 목적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신탁자가 누구? 어, 요건 가. 수탁자가 누구? 어, 누구? 수탁자 그럼 이 부부간의 명의 종종 교회는 유효부요. 이 명의 신탁은 유효. 예, 유효 탈세 목적이 없으면 그 그러니까 얘는 유효인 걸로 섬에 낼 거예요. 탈세 목적 없이 이렇게 꼭 멘트를 넣, 주거든요. 자, 그럼 1번 이제 여기서 자, 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어, 내부적 소유자가 누군가요? 내부적으로 누구야? 자기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와이프가 내 거지? 프라이팬으로 맞는다. 그죠 <웃음> 아니 동담해요 아니 맞으면 어떻게 이혼하지, 이게? 이거 내 거지? 그럼 얘가 째려볼 거 아니야. 내부적으로 얘 거지. 명의 신탁된 거니까. 욕심은 자, 갑이라고 신탁자 거라고 자, 두 번째. 그럼 외부적으로 삼자가 봤을 때 소유자가 누구로 보여 어, 외부적으로는 소유자는 을로 보이지 예, 수탁자로 이해되나요? 요걸 제가 한번 그려준 적 있다 어, 본 수업에서 어, 자, 두 번째 요 갑이라는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소유자잖아요 그럼 얘가 요렇게 A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해서 팔았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A에게 매매했다 알죠? 그러면 여기 동의도 없이 매매를 한 거야 갑이 갑의 매매 행위는 정당해 정당하지 않아 어? 정당하지 자기들끼리는 누 건데 갑 거니까 그럼 얘가 와서 얘한테 야너 등기부 띄어봤니내 거잖아 너 나가, 너 나가 하고 이 매매가 됐을 때 요 A라는 사람한테 을이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나가라 어 등기 말소해라할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하겠어? 갑한테 울면서 가겠지 야 을이 소유자가 자기 거라고 나보러 나가라고 그래 이 씨빵 하고 갈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을한테 뭐라고 그래? 야네 거니? 내가 맡겨놓은 거 아니야? 내놔 그럴 거 아니야 가져오면 여기거지뭐 이게 돼요? 네. 내부적으로 누 거야. 갚고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요. 헷갈린다. 이제 눈빛 흔들려. 우리 비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온 거야. 불법으로. 그러면 이 삼자 입장에선 소유자가 누구야? 을리지자세 번째. 그럼 B의 불법 침해야. 불법으로. 치매가 됐을 때, 이때 누가 요 갑이 있잖아요. 갑이 애한테 가서 "야, 이거 내 거야. 너 나가 하고 갑이 요 물청을 행사할 수 있냐?" 이거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외부적으로는 소유자가 얘가 소유자니까. 그럼 얘가 물청을 행사해야 되고, 얘는 직접 안 되는 거야. 얘가 을을 대위해야지. 이게 엄청 중요해. 아니, 이렇게 막넋 놓고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웃음> 아니, 여기서 처음 들으면 헷갈려. 근데, 아, 이거, 이거, 이거 내 거거든. 그죠 맡겨 놨어. 여기다가, 이해돼요? 맡겨 놨다고. 그럼, 이거 눕고요. 내 거지, 그죠 근데, 삼자가 봤을 때는 여기서 들고 있는 거잖아. 그 소유자가 이수탁자로 걸어 볼거 아니야. 그죠 그럼 삼자가 불법 침해한 거야. 그럼 내 것이 아니야. 삼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청을 행사 못한다고 대위해야지. 그렇죠? 근데 내가 맡겨놔서 지금 물병을 여기다 팔았어. 둘이 팔았다고. 그럼 쫓아가가지고 내 건데 왜 사냐고 그러면 돼안 돼? 안 되지. 지금 그 상황이지. 이분들 제일 아끼는 게 뭐요? 가방이 있을 거 아니야? 명품 가방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생각해 봐. 그 가방이 내 거지, 뭔, 그이 사람 거냐고. 얘 거지, 죽이 자기들끼리는. 그럼 이 친구가 사고 팔수 있어, 없어? 있지. 나가라고 할 수? 없지. 아니, 얘가 팔았잖아. 그럼 얘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진짜 내부적으로 얘가 소유자니까. 근데 삼자가 들어오면 얘가 소유자, 진짜. 삼자가 개입되면. 얘는 직접 안 된다고 대위밖에안 된다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걸 나중에 그 물건에서도 응용을 하고 그래요 이걸 나중에 가보면 이건 유효인 경우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 종중간 교회는 어, 탈세 목적이 없으면 이건 유효가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이게 유효인 형태고 이건 이자간 무효인 상태예요 보이신가요 지금? 음. 그래서 어? 자 이제 여기 봐볼게요 여기 잠깐만 어 신탁자가 누구예요? 갑이, 그죠요 부동산을 자기 소유의 부동을 수탁자 누구한테, 을에게 이렇게 등기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 원래 아까 배우자간 여기 아까 종중문중간에 이런 게 아니면, 아 이때 배우자는요 법률로만 됩니다. 사실은안 돼요, 알겠죠? 근데 수탁자가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여기가 아가씨였다고 명의신탁했어. 그럼 이건 무효지? 무효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혼했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유효인 거야. 소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배우자 간의 법률원,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거든. 탈세 혐의가 없으면 그는 혼인신고가 될 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야. 소급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그려져요 지금? 안 그려지면 안 되는데. 자 봐봐 이제 여기. 이거, 특별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33회에서 미친놈이 내가 서 그러지.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돼. 진짜 나쁜 놈들이야. 자, 어, 여기 보면 갑과, 지금 했죠? 지금 명의신타 그렸어요? 이자가 명의신타. 어? 자, 요거, 요거, 요거. 어, 갑과 을간의 명의신타 약정과, 요 명의신타 약정은 유효무요? 무효? 무효 이에 앞으로 병료된 등기. 등기.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 명의신탁 등기 모두 뭐예요? 무효라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라고 그럼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지 다시 돌아와야지 강행법규 위반이면 103조 위반은 아니니까 그럼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네, 갑에게 귀속된다 그랬어요 보이시죠? 자,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란말 보인가요? 해지 이게 단 어? 엄청나게 중요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취소란 말 있죠? 취소는 지금 현재 유효라는 거야, 유효가 아니라는 거야. 어, 유효. 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 유효 무효. 유효? 유효. 유효야, 동그라미요. <웃음> 네모가 아니라고. <웃음> 그다음에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 유효, 무효. 유효. 그렇죠? 그다음에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어. 유효, 무효. 유효.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유효인 거야. 근데 이걸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지. 근데 명의신탁은 유효야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죠. 무효인 것을 해제한다, 해지한다, 취소한다는 말을 쓸수 있을까 없을까? 취소, 해제, 해지 다 같은 말이거든. 소멸하는 거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 해제나 취소, 해지는 앞에가 유효인데 해제한다. 유효인데 취소한다. 해제 아니 유효인데 해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전제 조건은 유효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명의신탁은 유효야 무효예요. 무효니까 해지 해제 취소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왜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란 말이 무슨 말이야?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기 여기 유효죠 여기 여기 명의신탁 유효잖아. 탈세혐의가 없으면 그러면 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등기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 X O O 왜 유효였기 때문에 유효인 것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가져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명의신탁이 뭐야? 무효지?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하여 등기를 가져온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아니, 이것만 알아도 왜 해지를 못 쓰는지를 안다고. 그러면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해지란 말을 쓸 수가 있죠? 근데 명의신탁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해지란 말을 쓸 수가 없다. 근데 명의신탁은 9 9 무효인 걸 물어본다고. 이건 무효잖아 그럼 해지하여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뭘 갖고 와? 이건요 원인이 무효임으로 말소등기를 해야 된다고 말소등기를 해야 된다 이해되죠? 제말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자이이자간 봤어요? 넘겨볼게요 아니 거꾸로 갔네 사례 1번 와요 사례 1번 맞나요? 뒤에 사례 1번? 네. 사례 1번은 어, 명의신탁하고 사, 명의신탁이 이건 무효인 거야. 그다음에 사례 2번에 보면 종중 보인 가야 종중? 네. 종중에 세금 회피 목적이 있어? 없어? 네. 없어. 네. 유효인 거죠. 네. 그럼 사례 1번에다 무효, 사례 2번에다 유효 써놔봐요. 긁어보세요. 자,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여기 봐봐요. 23년도 개작을 한 건데 9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다음에 토지를 뭐 했다? 등기했어. 어 신탁자, 수탁자죠. 그럼 여기는 종중관, 배우자간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럼 이건 전제는 무효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무효. 그럼 갑은 여기 누구예요? 신탁자는 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묘로 등기를 이전한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해당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 103조 위반이 되면 반환청구가 안 된다니까 근데 103조 위반 아니죠 근데 무효죠 강행복귀 무효라는 거잖아 그럼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환청구는 할수 있어 왜? 이건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강행법규 위반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103조는 돌려받지 못해요 아그 기억나야 되는데 민총에서 그럼 맨날 강조하고 넘어오는데 이거 이해 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 진짜 소유자가 누구? 어, 갑. 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안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벽이 넘어올 수 있죠? 삼자. 그러면 세 번째 쓴다면, 만약에, 어, 서, 악을, 예, 불문하고, 자, 수탁자가 누구, 여기서? 을로부터, 을로부터. 매수한 자, 매수한 자가 누구냐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선악을 불문한다는 거, 아,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이 됐죠? 이게 어, 이자가 아니야 지금. 쉽죠?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 단, 여기서는 아까 여기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말 쓰면 돼, 안 돼. 이건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해제란 말씀면안 된다고 아,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봐봐 밑에 거 2번 사례 2번 사례 2번을 오니까 어 이게 종중이 보이죠? 종중 보여요? 여기가 종중일 수도 있고 배우자간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강제, 면탈, 법령상의 제한, 해피? 목적 없이 그럼 탈세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종종은 갑에게 명의신탁한 거야. 당수, 당숙. 당수기 오촌 당수, 당숙. 당숙이 팔아먹으면 안 돼. 명의신탁한 거. 이게 그럼 요건 유효요? 뭐요? 지금 유효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가 A 종종 갑이란 사람, 여기 승탁자, 여기 누구요? 수탁자 여기는 유효 보인가요? 자, 그러면 A의 승낙을 얻어서. 제 3자가 공작물 설치했어. 자, 누구의 설, 누구의 승낙을 얻었어? 자,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야? 감이소유자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소유자. A지. 그럼 A가 뭐한 거야? 3자에게 A가 3자에게 뭐 했어? 공작물 설치도 해 괜찮다 했어. 그 땅에다가. 이해 되죠? 아, 얘가 팔았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갑은 갑은 수탁자는 요 3자에게 너 나가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어. 왜? 자, 여기 내부적으로는 누구야? 내부적 소유자가.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소유자가. 네, 갑이라고. 지금 이걸 응용한 거라고 지금. 자기들끼리는 A가 소유자라니까. 그럼 A가 뭐한 거야? 어, 사용해도 괜찮아 하고 허락했잖아요. 그럼 갑이 나가라고 할순 없지. 자, 두 번째. 부동산을 제3자가 이제 침해했어, 이제. 이걸 침해한 거야. 요거, 요거, 누군가가. 물청, 물청. 그러면 이때 물청을 갑이, 소유자 갑이죠. 외부적으로는. 그죠? 렇 자, A는 직접 나가라고 물청을 행사할 수. 뭘로 가야 돼? 어, 배제 청구할 수 없다. 옆에다 뭐라고 그래? 네, 갑을 대위. 이렇게 해야 되죠. 대위. 합을대위해야 한다. 세 번째, 명의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가 경료가 됐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은, A는 진짜 소유자. A는 제3자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왜? 3자 입장에서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니까. 3자 입장에서 갑이 소유자니까 안 된다고 여기는요. 자, 그 다음에 병 명의 병이 명의 신탁 사실 알았네. 알았는데 샀나 보지. 샀을 거야. 예, 병이. 그리고 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무조건 3자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예, 병은 소유권을 원칙로 취득해 버린다고. 단 여기서 병이 적극 가담했다. 이 글자 나오면 무효가 되지.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 멘트가 없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제말 아시겠죠? 그럼 또 하나만 더 써봐. 밑에다가 5번, 그냥 써볼게. 아, 5번 있네. 아, 쓸려고 했던데 위에 있네. 쓰지 봐. 올라가 봐. 눈만 올려봐. 다음 페이지. 5번 올라가면 자 명의 내가 이것을 여기 해지 아까 이 명의 신탁은 유효죠 유효니까 해지를 쓸수 있죠 해지가 되면 해지하여 누구요? 등기 없이도 당연 동그라미 당연히 가에게 복귀합니다 당연히 복귀합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등기까지 말소를 해야 돼안 해야 돼 등기를 말소하고 얘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복귀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어 A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A가 종종원한테 명의신탁 해지하자 했죠. 그럼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A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외부적으로 등기상을 말소하지 않으면 제 3자 입장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등기까지 말소를 해야. 어, 다시 A로 복귀가 된다고. 자이 되죠. 어, 그래서 이 이자간 유효인 명의신탁이 나오면 요 하나만 기억해라고. 요 문제만 요 문제만 풀어라고. 요 문제만 여러 번 풀고 요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다른 문제를 보시라고. 그럼 얘가 보여요. 얘 때문에 그게 보여요. 근데 하나가 정립이 안된 상태서 에 이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잖아요. 그럼 내 것이 안 돼. 볼 때마다 말이 달라지거든 옷을 바꿔 입거든 이걸 자 됐죠 이제 자 이제는 어디로 오냐면 이런 거에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 와 보세요 139페이지 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거든요 요것은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무조건 시험은 아까 종종 아까 아니 앞으로 와요 239페이지 2 3 9 그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은 두 가지만 그리면 되거든요 자, 이걸 중개사법에도 그대로 배울 거예요 자, 끝나가요 다두 개만 하면 되니까 얘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중간 생략하고 아까 고고하고 자, 여기는 누구라고 어, 신탁자가 갑입니다 요 신탁자 갑이 다 보이죠 근데 제3자병 매도인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요걸 사요. 갑이 매매를 해요. 매매를 근데 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갖고 오면 세금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 누구한테 을에게 신탁자,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을 해요. 야. 내가 병의 땅을 하나 샀는데 당신 이름으로 등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걸 잔금을 치라고 얘 병한테 말을 해서 부탁을 해서 등기를 이렇게 가져온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실제 매매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한 거야? 병하고 갑이 했고 명의신탁 약정은 누가 한 거야? 갑하고 의리한 의리 거죠 그럼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유효. 네, 무효. 질문에 탈세 목적이 없다. 그런 멘트가 없으면 다 무효야. 혐 자체가. 하나밖에 안 나와. 79번 아니면 80번이야.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자이 등기는 명의신탁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유효, 무효. 네, 무효예요. 그럼 자 소유자가 누굴까? 이 상황에서. 어, 사기는 갑이 샀고 잔금 치했는데 매매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 근데 갑은 등기를 한 적이 없어. 등기 한 적이 없다고 갑은. 그럼 소유자가 누구요? 예 뭐는 무효라고 했는데 지금 뭐눈 크게 떠, 눈 크게 떠라고. 얘 무효지. 그럼 누가 소유자야? 아직도 병이야. 그래서 소유자는 어 병이라고. 근데 이 등기가 지금 무효죠. 무효니까, 병은 얘 등기를, 말소, 의뢰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고. 진짜 소유자라니까, 병이. 그럼 말소했지? 그럼 다시 올거 아니야.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이건 진짜 계약이니까 유효야. 유효라고. 그리고 가비는 사람은 잔금을 칠했으니까 얘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병은 그럴 거 아니에요. 미친놈. 지가 잔금치라 하면서 등기 의 을한테 줘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또 등기를 청구해? 내가 왜? 하고 가만히 있어버린다고. 부탁받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누가 해? 갑은 직접 말수는 안 돼.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럼 누굴? 병을 대위해서.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 예, 말소한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말소가 되겠죠? 그럼 다시 넘어오겠죠? 등기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이에 등기가 무효인데 얘 수탁자가 팔아먹었네 정한테 이게 꼭 정이요. 이게. 그럼 얘는 선악을 따지안 따져? 소유권 채득할수 있다 없다? 있더라고. 이제 매매대금 있죠. 그럼 팔았으면 이건 등기 못 가져오잖아 그럼 얘는 뻥치지. 그럼 매매대금 있을 거 아니야. 그 매매대금이라도 달라고 해야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봐요 등기 둘이 매매 했죠 그럼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중간이 생략돼 버린 거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중간을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넘어가 이걸 중간 생략 형명의신탁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자 이제 여기 그림 봐봐요 신탁자가 누구요? 가 매도자가 누구요? 병 그리고 둘이 매매 계약을 했죠. 등기는 타인 즉 수탁자 을 명의로 한다 이 말이에요. 보인가요? 네. 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매치가 돼요. 자 1번.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을 앞으로 종료된등기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라고 나오잖아 다. 여기 무효 무효. 두 번째. 따라서 소유권은 원래 누구라고 돼있어어 매도자인? 병에게 기속된다. 병이라고 소유자가. 자, 병은 무효인 을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매도인 병과 매수자 값 사이에 매매계약은 유효. 이거 유효. 보여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어. 왜? 이 계약 자체가 유효인데 대금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대금 달라는 게 아니라 뭐 달라고 그래야 돼. 등기를 등기를 달라고 청구하는 거지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인데 왜 매매 대금 달라고 그래요? 반환청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순 없다. 그럼 갑은 을 직접은 안 되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위하여 뭐요? 을상대로 을 무효인 을명이 등기 말소를 청구한 후에 병으로 다시 뭐요? 등기가 넘어오면 이걸 등기를 청구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 보여요? 이 그림이 딱 머릿속에 있으면 딱 되는데. 그림 그려져요? 자, 그럼 이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사례 3번. 자, 3번 와보세요, 이제. 그럼 3번이 중간 생략청 문제가 나왔을 때, 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보인가요? 나란히 쓴 거야, 이제. 여기 그림 봐봐. 자, 갑은. 보이죠? 을 소유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을과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을은 갑의 부탁대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요 그림 보인가요? 요 그림인데 지금 요 그림에 지금 자,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요 그럼 명,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렇죠? 그럼 아까 여기 명의 신탁도 유효, 무효? 무효가 되지 자 그럼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을 해지란 말 쓰면 돼안돼 돼. 해지하여 등기를 가져온다 해지하여 뭐 한다 그럼 돼안돼 돼. 없어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왜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를 한건할 수가 없다고 이미 죽은 놈을 어떻게 해지해 무효인 등거를자 현재 소유자는 누구? 병 그럼 병은 자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어, 있다.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진정명의라 그래.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거든요. 된다 안 된다? 어, 된다. 자, 5번 병이 갑의 부탁대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격려주었다 하더라도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소멸되진 않았다라고 돼 있죠? 왜요? 예,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예, 네, 유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유효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대금 청구, 대금 반환.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뭘 청구해? 예, 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이해 되나요? 어,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고, 넘겨보면. 자, 6번.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6번이 6번의 포인트가 자의요 자, 뭐냐면 지금 여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얘가 말소해서 등기가 넘어와서 다시 넘어가야죠.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의리란 사람이 요 무효인 등기의리 수탁자가 자의로 준 거야. 자의로 등기를 넘겨준 거야. 그럼 유효무여요죠왜 유효. 이렇게 넘어가나? 이렇게 넘어가나? 예, 어차피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효가 돼요 그래서 자의가 포인트야 나 보지 말고 밑에 봐봐 을이 자의로 보여요? 예. 자의로 을에게 직접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뭐가 돼? 음, 얘를 찾으라고 예. 얘는 무조건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정으로부터 다시 팔았어 제3자 선악을 불문하죠 소유권 최대갈수? 있다. 얘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일곱 가지 지문 나왔잖아요. 일곱이 나와 있는 지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이 그림 하나에. 이 그림 하나에. 보여요?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지. 근데 이게 참 좋아해요. 이 문제를.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그래서, 아, 아까, 사례 1번 있잖아요. 사례 1번 옆에다가 이자간 명의 신탁 써놔봐요. 이자간 명의 신탁이라고. 사례 1번에다가 이자가 명의 신탁. 그 다음에 2번 있죠. 사례 2번에다가 아까 유효인 명의 신탁이에요, 그게. 유효인 명의 신탁으로는 2번 사례가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옆에가 아까 사례 3번. 그게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에요. 근데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도 잘 나와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밑에 사례 4번 있잖아요. 사례 4번에다가 계약, 계약, 원래 이게 정확히는 계약, 위임형이라 그래요. 위임시켰다. 계약을, 계약, 위임형,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자, 그림을 내가 먼저 그려볼게요. 저 봐봐 이제. 이게 어떤 사례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갑이 이걸 사고 싶은 거야 어? 근데 갑이 병한테 이 물건 파세요 그러면 비싸게 팔까 봐이 친구가 얘한테 을한테 명의신탁을 해요 그리고 자금도 줘요 돈도 주면서 주면서 당신 명의로 사갖고 와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계약을 위임한 거야 그리고 얘가 가서 이건 자기 것이냐 매매를 한 거지 그리고 등기를 받아온 거야. 자, 계약을 위임해서 얘가 사갖고 온 거죠. 수탁자가 보여요. 그림이 달라. 그림이, 그림이.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어차피 명의신탁은 뭐예요? 무효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이 매도자가 갑과 을간에 명의신탁이 있었느냐를 알았냐, 몰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럼 이 병이 요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어 선이야 명의신탁 모르고 계약을 한 거야. 그럼 이 매매계약은 유효. 유효가 되고 등기도 유효. 예, 유효가 되는 거야. 그럼 소유자가 누가예요? 을이 되는 거야 소유자는. 반대로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아기 얘는 유효. 무효. 얘는 예, 무효가 되고 소유자가 누가 돼요 그러면 어, 병이 되는 거야 병이 이 되나요? 그럼 여기는 이 문제는 얘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답이 답이 바뀌겠죠 여기가 근데 얘가 팔면 정은 무조건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얘는 소유권 취득해요. 얘는 건들지 마 적극가담이 아니면 음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등기를 가져와서 자의로, 그럼 유효부여. 유효. 자의는 무조건 유효야. 여기서 논점은 요거예요 얘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됐죠? 자, 그럼 문제를 제가 바로 봐볼게요. 자, 사례 봐봐요, 3번. 아, 앞에 걸 먼저 봐볼까요? 이거 지워져버렸네 자, 어차피 이거랑 저랑 똑같으니까 봐봐요. 자 10월 자을병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갑은 어, 친구 을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수자금을 제공했어 그리고 을로 하여금 병과 을로 하여금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야 보이신가요? 그럼 갑이 을에게 이렇게 병이 된 거지 지금 상황이 자 이때 을은 갑의 부탁대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다 답을 줬어.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멘트를 준다는 말이야. 그럼 얘가 선이죠? 그럼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누구? 을이 되는 거야. 이미 주고 시작을 한다고, 지금. 그럼 만약에 여기가 알고 있는 병에게, 그럼 아기가 되겠지, 이제. 오케이? 그럼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무효죠? 근데 이때 명의 신탁을 할 때, 얘가 자금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금은 꼭 갑이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을이, 자기 돈을 사갖고 와서, 긁고 나서 얘한테 돈을 받으면서 등기를 넘기기로 약속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매수 자금은 꼭 값과 신탁자에게 된게 아니라 자기 돈을 사가지고 돌려주면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어, 토지를 반드시 값의 자금으로 취득해야 했을 때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알아듣죠? 어, 두 번째 이것도 좀 나왔었고 자, 병이 선이라면 선이죠 그럼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그래도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명의신탁은 무조건 뭐예요 얘가 선이면 계약이 유효고 등기가 유효라는 것이지 명의신탁 자체가 유효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병과 을과의 매매 계약과 을 명의 등기가 유효일 뿐이지 그 명의신탁 자체가 유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을은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매수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등기를 달라고 할수 있다, 없다. 여기. 끝털이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등기 청구는 안 되고, 뭔마요 자금만 달라고 해야 돼 자금 어,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어? 5번 어. 자 5번 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갑은 을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혹시 혹시 어, 명의신탁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안 돼요 명의신탁은 결연성이 있어야 돼근데 매매 자금은 결연성이 없어 매매 자금, 건축, 자재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다 매매대금이잖아 매매대금은 결연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안 나와 제가 유치권을 강의할 때 뭐라고 했던가요? 유치권은 뜯어 고쳐야 돼 뜯어 고쳐야 돼. 필요비 고치잖아. 유익비 고치잖아. 치료비 고치죠. 염소가 내 농작물을 뜯어 먹었어. 고쳐야지. 이해 돼요? 뭔가 공사대금, 수선대금 뭔가 고쳐야 유치권이 나온다고. 그걸 결련성을 굳이 애울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결련성을 냅다 애운다고. 애우지 말라고. 보증금은 뜯어 고친 거요 권리금은 매매대금은 아니라고 뜯어 고친 거 여기 봐 지금 이거 매매대금을 준 거잖아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유치권이 무조건 명의신탁에 나오면 안돼알아 네. 듣죠? 자 다시 돌아가봐 이제 박스로 박스로 박스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건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죠 수탁자 을 매수자가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을명로 등기를 했어 지금 요거죠 갑과 명의신탁 했죠 그냥 매수자 갑과 병이 지금 계약했죠 자 1번 매도자 병이 명의신탁을 알지 못했다 뭐예요 선이요 선이면 매매계약 유효부요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누구를 지금 요거잖아요요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근데 만약에 병의 명의, 명의신단 사실을 알아 악이요 그럼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누구요 병이라고 매매가 무효니까 이 선악에 따라 답이 달라진 거라고 자그 다음 2번 매도자 갑과 매수자 갑, 수탁자 매매 유효임으로 그렇죠. 선이면 유효임으로 을은 확정적으로 뭐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여기 그다음에 신탁자 갑은 수탁자를 대위해서 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나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신탁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앞에는 지금 맞배기 박스를 갖다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아까 여기 넘어오면. 사례 있잖아, 1번. 보여요? 그 다음에 사례 2번 보이죠? 사례 3번, 사례 4번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네 개를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세요.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사례 3번하고 사례 4번이에요. 보통 요게 가장 마지막으로 문제가 배정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서 볼 필요가 좀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사실혼 간의 배우자 간의 명의 신탁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 신탁은 유효, 무요 무효. 무효. 법률혼 배우자 간의 탈세 목적이 없으면 유효, 무효. 유효, 어, 유효.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어, 명의 신탁이 됐을 때, 그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잖아요. 그럼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예, 무조건 소유권을 예, 취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명의신탁은 어, 사령으로 문제가 배정이 되더라고 지금까지 거의 대분들이. 부열 문제가 나오면 여덟 문제는 사령이에요. 이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처럼 제가 사실혼 배우자는 명의신탁이 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런다든지 어,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아기 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다든지 명의신탁은 103조 2반에 해당이 돼서 뭐 불법원인 급여가 해당되기 때문에 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멘트가 나오면 전부 다 뭐라고요? 틀린 걸로 보시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이해되죠? 그 정도만 하자고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치네요 이것도 자 집에 가면 어, 명의신 아, 여기 여기 여기 특별법 다시 공부해야 안 해요 어,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아니 안안 안 해도 된다고 지치니까 오늘 푹 쉬시고요 내일 수업 있죠 어 내일 수업하면 나와야 되네 그죠 어 내일 수업할 것 내일 수업이 첫 진도인가요 내일이 뭐지? 아, 내일, 뭐, 특강 있나요? 아, 그렇구나. 어, 그럼 특강이니까 내일은 4시간만 할 거예요. 많이 안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면 되고요. 알겠죠? 지적은 들을만 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